나 오늘 쉬는 날인데 여기서 일하게 생겼어. 홍대 입구로 가야 되거든요. 오, 여기가 오디오. 여기가 잠실로 가서. 길못 찾는 것도 병이에요. 젊은이의 거리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어요. 사람 봐. 아. 그냥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그냥. 아,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여기가 홍대야 홍대 시골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어요 한국사람, 일본사람, 미국사람, 뭐이 나라사람, 저 나라사람 너무 많아 대표님 아니었으면 여기 안와요 별게 다 있네 그냥 쉬는게 뭔지 잊어버렸어 기억도 안나 어떻게 쉬는건지 홍대 차 끌고 오면 여기다 주차하면 되죠 마포평생학습관 아유 또 뭐가 망하고 또 뭐가 들어오네 또 여기도 망했어 뺐다방 넌 아직도 살아있구나 어, 저게 홍익대인가? 대학교 정문앞은 낯섭니다 기억이 난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몇년 전이야? 17년 전에 여기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길거리에 여기야 여기 그땐 참 그랬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오는데 50분이 걸려 50분이 근데 왜 대표님 안 계시지? 난저 직원을 모르는데? 어떡하지? <목소리> 아 이거 뭐야? 야 우리 가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얼마나 편해? 역시 홍대야? 3개국근에 <목소리> 아 이제 청소하는 척하지 말고 yeah. 원래 하던 대로 편안하게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기다리지 얼마 되고? 나보다 나보다 오래 한 거예요? 한국에 언제 왔어요? 1년전2년 됐어요. 네. 한국말 되게 잘하네. 아 아니에요. 여기서 일해본 소감이 어때요? 좋아. 엄청 좋아. 요 진짜? 아 진짜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와플이란? 많이 먹었어. 옥수수 너무 맛있어. 옥수수? 우리 는안 팔아. 없어. 수소역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집에서 그냥. 얼마나 잘하지 내가 볼거야손 떠는 거 같은데 긴장이 지고 제가 따기랑 오레오도 있어요 오레오? 예? Yeah. 어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더 예쁘게 나가죠 우린 오레오 팔면 죽어요 이거 귀찮아요 어..뭐라고요? 아, 뭐, 귀찮아요 <웃음> 사장한테 어. <웃음> 아..아니요 <웃음> <웃음> 구찮아요? <웃음> 어? 어..왜.. 굳이 가 얘기합시다 네 <매일> 사장님 <웃음> 할수 있어요 <웃음> 아이..괜찮아요 중국에 <웃음> 있을 때 집에서 요리 해봤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i t f o o the w h 난리난네 난리났어 미안해요 내가 와서 그래요 나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 봐요 응. 와 저거 맛있겠다 하나 먹어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음.